소와 너의 들로 우리를 그저 접어두기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떨려오는 너의 목소리는 더 끝까지 숨이 채 올라서 지운 이별은 없을 거라고 많이 힘들 거라고 헤어지자는 너 바라봤어 So oh. 잡지 못한 내가 싫어져 정말 헤어진 그날 마지막 표정이